그래서 그동안 제가 야외로만 인사를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실내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양주에 굉장한 유명인사가 계시다고 해요. 이 가수이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시는 이 아티스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. 어, 여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일명 로마 공주님. 이곳에서 카페 겸 작업실을 오픈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. 공주님을 한번 뵈러 들어가고 보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로마공주 설비입니다. <웃음>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언니, 근데 여기들어왔더니 그림도 엄청 많고 응. 여기가 언니가 응. 작업. 응. 여기가 나의 어떤 작업실 겸, 그 오피스 겸 카페. 오, 너무 멋있다. 조금, 조금 보여줄까요? 어이, 네. 네. 우와, 우와. 2층 해가 엄청 잘들여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약간 인스타샷인데? <웃음> <웃음> 어 맞아 여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채이라고 있는데. 근데 양주 오신지 받은 거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으면 양주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? 아, 아... 그렇 제가 이제 양주 홍보 대사인 만큼 언니한테 이제 양주에 대한 문제를 하고 어.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있잖아요 어. 근데 여기 카페니까 언니가 문제를 다 맞추면 제가 커피 사고 어. 언니가 틀렸다 언니가 나 커피, 어. 커피 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양주시는 시민에게 땡땡을 주기 위해 땡땡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요. 땡땡 양주라고도 불립니 땡땡이 무실까요 아, 감동 아니야 감동도시. 우와, 굉장한데? 어, 그렇다면 자 선물로 줘요. 아, 이거 감동이? 감동이를 드릴게요. 근데 그거 설비씨 어떻게 하세요? 네. 여기 감동도시라고 쫙다 붙어 있는데. <웃음> 그게 완전 문화 그그 그 어떤 예술의 그런 도시잖아요. 그게 강, 감동하시고 하연히아죠그 정도는 역시, 역시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. 양주는 3회째에 맞는 천만 송이 땡땡땡 축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우론을얻고 있어요. 굉장히 하당거네요이 축제가. 네 양주 나리공원에서 매년 9월에 펼쳐지는 축제인데요. 양주 천만 송이 땡땡땡 축제를 하요 아, 그것도 알았는데... 왜꽃 아니야? 어, 그렇죠, 그렇죠. 꽃인데... 아, 너무 웃기다. 황황황황 장미... 너 숫자가 영어가 있는데 숫자가... 천일동이야. 천일이라 똑같아 버리는 거 아니야? 천... 천일 천일옹. 맞나? 천일옹 축제. 맞아요. 아, 네, 그말 들어보긴 한거 같아요. 괜히 하니까 그건 말이... 편치한 느낌. 어, 뻔한데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천일, 천일은 이상 가야죠 천일. 그래야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 3년이뿐하고 3년간의, 3년간의 사랑이네 에이 너무 짧다 <웃음> 인스턴트네 <웃음> <웃음> <인자>. 통기타와 개고 <웃음> 7080 시절에 대학생들의 로망이었던 장소예요네 서울이랑 가까우면서 나들이하기 특히 <웃음> 좋은 이 양주의 요구가 어때요? 장우? 음, 아, 뭐? 그문제에요 그렇죠. 장흥? 아, 너무 너무 쉽다 근데. 언니가 예. 있는 곳이니까 이제 더 하타. 아유, 장흥. 장흥 자랑 한번만 얘기 해 주세요. 우선 장흥에는 미술관이 많아요. 뭐 여기 미술관 올라가도 산책 코스처럼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미술관, 뭐 장욱진 미술관 뭐이서 들어가 보면 더 많아요. 여기 또 가나트 파크 안에 또 미술관 이 있어요. 그리고, 무엇보다, 계곡. 계곡에, 음, 딱 계곡을 다들 담그면서, 담고, 수탕고먹으가서 소주를 마실 수 있다는. 그리고 너무 여름? 매력 있는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빌라블라콜라에서 저의 그림을 보시면서, 이제, 가족분들, 또 연인분들 오셔서, 힐링을 하시고, 사진도 마음껏 찍으시고, 그럴 수 있다는 게 여기 장애인의 매력. 그러니까요. 이제는 그 우리 빌라빌라 콜라에서 하는 하나의 또 뭔가 재밌는 놀이 시간. 이 네. 그게 이름이 뭐냐? 빌라빌라 캔버스라고 오, 네.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캔버스를 놓고 거기 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 을 그리는 거. 손으로.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어? 음. 에 대한 주제로 한번 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? 음. 물감 튈 수도 있어서 옷을 따로 준비 안한것 같아서 내가 내 그림이 들어가 티셔츠 하나 선물하려고 우와 도왔어. 완전 너로 갈아입고 올게 야 이렇게 그림들이 준비 완료? 그러니까 완료. 보니가잘 어울린다. 아. 응. 한개 완성했어요. 와, 와, 완전 완전 오! 뿌듯하고 이 힐링 타임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음. 언니한테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네. 네. 아또 이렇게 홍보대사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쪽 오시면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저희 빌라 빌라 빌라 오셔서 커피 드시고 그림까지 함께 그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놀러와주세요. 그 다음 시크릿 오브 양주 다음 탄 멀지 궁금하죠? 다음 탄에서 만나고요.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솔비 언니 유튜브도 잊지 마시고. 와우. 제 유튜브도 잊지 마시고요. 다들 안녕! 안녕. 구독 좋아요. 꿀 그리고.